날씨가 이리와! 이리와! 이리와! 이리와! 이리와 이리 이리 엄마한테 오세요! i d i 옆으로 피해서 왔어? 예이! 공주 이리 오세요. 공주 이리 와. 이리 와 공주야.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 이리 와. 아 가자. 아이고, 아이고.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. Thank <laughs> you.